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저는 지금 부산에 출장으로 왔는데요 부산에서 지금 3일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전부터 계속 이런저런 영상을 많이 찍고 싶었는데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강의 준비하느라고 정말 시간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이제야 이제 마지막 날에 찍고 있는 건데 제가 요즘 따라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많아요 프리랜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계속 많이 만들까 해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출장을 나올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일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하는 이런 상황이 좋기는 하지만 어떨 때는 좀안 좋을 때도 있다는 점이죠 아, 가끔씩 제가 직장인들이 되게 부러울 때가 많아요 어, 물론 직장인분들께서는 프리랜서가 부럽긴 하겠지만 직, 어,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는 직장인들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가 부럽냐면 러 수입에 대한 안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요 물론 일정하신 분들도 있죠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어딘가에 소속이 프리랜서라도 소속이 되어 있다면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아니면 몇년 동안 얼마나 들어올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한 계획을 세우기가 쉽단 말이죠 그 계획이란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몇년 뒤에 나는 차를 사야지 아니면 몇년 뒤에 나는 집을 사야지 아니몇 개월 뒤에 나는 이 정도 돈을 벌수 있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재테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한치 한 예를 들어서 몇 달, 한한두 달, 두세달 앞쪽까지도 보기 힘든 수입이 얼마나 들어올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직장인 분들은 아무래도 수입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들어오니까 미래 계획을 세우기가 정말 쉽다 프리랜서 입장에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럽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부러운 거는 뭐냐면 바로 대출입니다 아 이게 제가 최근에 집을 옮기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뭐 은행도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 2년 전에도 신혼집을 구할 때 집을 구하려고 뭐 대출 뭐 심사를 받으려고 가기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돼요 물론 광고에는 뭐몇 억까지 된다 몇 1, 2억까지 된다 다양하게 말을 하지만 이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어, 기타소득으로 잡혀요 어 물론 사업소득으로 하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수입이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번다 해도 내수 소득은 거의 한 2, 3 0 0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경비로 빠지거든요 아 이게 이거를 예전에 처음에 프리랜서 생활을 했을 때는 몰랐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직장인 분들께서는 연봉으로 따지거든요 얼마나 이것을 통해서 벌었는지에 대한 그 연봉과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건실한가에 따라서 은행은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대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분들은 은행에 가면 그냥 바로 해준대요 대기업에 다닌다는 그 이유만으로 왜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확실하게 보증이 된다 하는 거죠 하지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 많다 해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그게 부럽더라고요 대출을 막 1억 2억씩 막 빌릴 수 있다는 그런게 물론 저도 사업소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사업소득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직장인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아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진짜 부러운 거는 뭐냐면 휴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 직장인 분들도 뭐 월, 화, 수, 목, 금딱 그때만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토, 일은 무조건 쉴수 있는 거고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죠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쉬는 날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내가 쉴수 있을 때 확실하게 쉴수 있는 거죠 하지만 프리랜서는 쉬는 날이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프리랜서들은 눈을 뜨면 출근이고요 눈 감으면 퇴근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건데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쉬는 날이 없는 쉬는 날이 없는 저희들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휴가를 확실하게 팍 내고서 쉴수 있는 그런 직장인분들이 부럽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는 확실하게 제가 쉬고 싶을 때쉴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죠 내가 쉴때 내가 일안 할래 하고 쉴 수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쉬다가 평생 쉴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직장인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 나머지 세가지 장점을 제외하고는 너무 편하다는 거죠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리고 돈 벌고 싶을 때돈 벌고 내가 일하는 만큼 돈벌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프리랜서가 좋다는 거? 아무튼 어 오늘 이렇게 숙소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잘 나오네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찍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프리랜서 생활 어떨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이제 저 이제 마지막 강의를 가야 합니다 경성대학교 강의인데요 3일차 강의를 마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서울 쪽이 훨씬 더 일이 많긴 하지만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런 정보와 그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